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. 일단 처치해주마. 썩은 시체 냄새군. 바로 이것이 내 심이요. 간척하지 않는다. 한두발 정도로 끝내줘. 그중 날 놀라게 하겠다. 아군이 당였습니다 싸늘한 죽음을 선사하마. 번에 당했습니다. 저를 가 바로 이것이... 내 실력이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월 정도로 끝내주지. 쉬지 말고 움직여라 썩은 시체 냄새군 그럴만한 용도 없어. 바로 이것이 내 심사 선사나 무발 정도로 끝내주지 그 정도로 날놀하게 하겠다 그 정도로 나도 올라게 하겠다. 두발정도로 끝내주지 싸늘한 죽음을 선사하마 심각한 척하지 마라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. 일단 처치해 주마. 쉬지 말고. 제압되었습니다. 과거는 환영이다.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. 바로 이것이. 실력이다. 썩은 시체 냄새군. 그 꽃. 죽을선어 능기가 없어 심각한 척 하지 마라. 맹기가 느껴진다 그 정도로 날 놀라게 하겠다 또... 과거는 환영받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쟤각한 척하지 마라. 들 쟤네들, 쟤네들, 쟤네들, 쟤네들, 쟤 파괴했습니다. 일단 처치해 주마 철은 이 바로 이것이 정 도로 끝내 주지. 일단 처 치해 주마. 그 정도로 말 말도...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. 그중. 로끝 이다. 그럴 만한 용 기가 없어 보이 는데요. 적당한 척 하지마라 한벌 정도로 끝내주지 냉기가 느껴지는군 만들어주지. 썩은 시체냄새군. 은 시체냄새군. 썩은 시체 냄새군 Hardrak -right Kill! t h i e i t o a l c a r v i n g 이것이 내 실력이다.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. 싸늘한 죽음을 선사하마. 심각한 척하지 마라.